처음 작업장을 차리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작업장을 차릴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정보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자. 일단 용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른 거안 하고 이제 본인 작업, 개인 작업을 하는 용도가 있고요 그리고 수강이나 체험, 뭐 원데이클래스라든지 이제 수강생을 가르치는 그런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통적인 거두 가지 다 충족하는 기자재 중에는 가마가 있겠죠 도자기를 일단은 구워야 되니까요 개인 작업만 할 경우에는 평소 본인이 하는 작업량을 기준을 잡아서 크기와 종류를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처음에 보름에서 한달 정도 작업했을 때 기준으로 해서 한 가마를 채울 수 있을 정도의 크기 가마를 샀습니다 수강생이나 체험공방도 마찬가지인데요 개개인을 손님으로 받을 때 보름에서 한달 정도 나오는 양을 기준으로 하는데 크지 않은 공방의 경우에는 약한 0.1루베에서 0.2루베 정도로 보통 구입을 하는 것 같았고, 네. 0.1루베는 좀 작을 수도 있어요. 수강생에 따라서. 단체 체험이나 반가우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0.2루베에서 어 0.3루베 이상 가마를 구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가마의 그 단위인 루베, 예,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 1미터 세로 1미터 그리고 높이 1미터를 어, 1세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어 그거를 1루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 50cm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 다 50cm 면은 0.125세제곱미터 그래서 0.125루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마를 처음에 사실 때 이런 것들을 좀잘 기준을 삼아서 루베를 좀잘 생각해서 구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작업용 선반 인데요 작업용 선반에서 가장 중요한 점두 가지는 얼마의 하중을 견디느냐 그리고 적재가 얼마나 가능하냐 인데요 보통 시중에서 파는 선반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으로 나온 경우가 많아서 그 골주가 약한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다 보면 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작업용 선반만큼은 어, 튼튼한 것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성비가 가장 괜찮았던 게 코스트코의 고릴라렉 선반이었어요 시중에서 파는 선반들보다 훨씬 싼데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조립식이라 옮기거나 이사할 때도 편해요 따로 주문 제작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작업실에 따라 고려를 해서 만들어 쓰시거나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반 다음에 작업실 책상도 마찬가지로 구입할 때 하중이 얼마나 버티는지 잘 확인하시면서 구입하시면 돼요 다음은 기물 노을 나무판인데, 제 경우는 목재소에서 합판큰 거, 한 장을 하나 사서 잘라서 썼었거든요. 전체 그합판 온장, 한 장을 산다고 치면, 그게, 어, 2440mm 곱하기, 어, 1220mm 곱하기, 어, 12t. 1 2 t 라는 거는 이제 두께를 말하는 건데 1.2cm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2mm 그렇게 해서 사는데 1 2 t 이상인 걸 쓰면 더잘안 휘긴 하는데 어그 이상 두께를 사용하시게 되면 조금 무거울 수 있어서 사용하기가 좀 무거울 수 있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5개 1220을 5로 나누고 2440을 3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면은 한 장당 어224 곱하기 813mm 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5장이 나오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작업만 하든 작업실이든 체험공방이든 둘다 어쨌든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린 거였고 어 이제부터 설명드리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토련기는 흙을 진공 상태로 섞어주는 기계인데요 어, 물레 작업을 하거나 예민한 흙을 쓰시는 분들은 어, 토련기를 사서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좋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꼭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토련기가 있으면 훨씬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수 있긴 한데 아무래도 무겁고 비싸서 가격대비를 잘 계산해 보고 살지 말지를 고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물레 작업 안하고 체험 공방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잘안 갈라지는 흙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물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택적으로 사시면 됩니다 일단 물레에는 발판이 물레에 붙어 있는 일반 물레가 있구요 삼발이 물레가 있는데 둘이 다른 점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반 물레 같은 경우에는 어 삼발이 물레보다는 좀더 쌉니다 삼발이 물레는 아무래도 일반 물레보다는 좀더 비싼 편이구요 물레를 쳐다보면 좀 허리를 숙여서 많이 숙여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키 에 따라서 혹은 뭐 자, 허리를 너무 수그려서 한다 싶으면 물레를 좀 어, 밑에 벽돌을 받쳐서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 물레 같은 경우에 발판이 이제 기계에 붙어 있어서 높이를 조절을 하는게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다리도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어, 그리고 삼발이 물레는 어, 발판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벽돌을 밑에 받친다든지 그래서 하루 종일 물레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비싸긴 하지만 삼바리를 좀 추천을 드리고 물레가 많이 필요한 체험 공방 같은 경우엔 가성비를 좀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 일반 물레를 추천을 드립니다. 유약통으로 쓰는 종류 세 가지를 좀 나눠보자면 플라스틱통, 그리고 고무통, 그리고 명품통이 있습니다. 먼저 플라스틱통은 디자인이 큰유약감이 없고 그리고 아무래도 물성 자체가 딱딱하다 보니까 너무 세게 섞으면 깨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뭐 가격은 일반적인 가격대의 어떤 플라스틱 통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무통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빨간 고무통인데 그 고무통은 일단 디자인이 좀 많이 구립니다. 빨간색이 좀 거의 대부분이라서 선택의 폭이 좀 적어요. 어, 그리고 유연성으로 따지면 이제 고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뭐 깨질 염려나 그런 것들은 좀 없는데 대신에 이 드릴을 좀좀 좀 심하게 계속 사용을 하면 그 고무 잔여물이 조금씩 깎여서 그 위에 유약 위에 붕붕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은 좀 채로 좀 걸러 줘야 된다라는 좀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품 유약통은 그 브랜드 인데 브루트사에서 나온 통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먼저 보시면 어 일단 색깔별로 있고 어 디자인이 되게 예뻐요 좀 인테리어 하기도 괜찮은 그리고 플라스틱하고 약간 고무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적당한 유연성 때문에 막 엄청 갈리는 느낌이 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플라스틱처럼 팍깨진다든지뭐 그런 부분들이 좀 적습니다 대신에 이제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플라스틱통이나 고무통에 비해서는 많이 비싸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필요에 따라서 뭐 사야 될 것들은 본인 작업실에 맞게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두 좋은 도자기 작업실 만드시기 바랍니다 안녕